<웃음> 국룰 국룰 국룰이지. <웃음> 자 오늘 저희가 무슨 카운트다운을? 앨범, 앨범 <웃음> 카운트다운이죠. 역시 어, 어. 그랬구나. 네. 아, 난또 새해 카운트다운. 앨범 소개 한번 해줘요. 어좀 있다. 아아 코너가 있어? MC 진행에 따라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MC의 진행에 따라 달라고요 코너 어디 <웃음> 홍 코너, 청 코너? 그러면은 <웃음> 그 잠만 그 코너 가기 전에 이렇게 차면은 코너킥. 와 진짜 크지 않네 수빈이가 안쓰럽다는 눈빛 어, 지금, 지금, 지금 이거 영상 보면 엘리스 분명 피식 웃었을 거야 이거 지금 맞죠? 나 지금 맞죠나 봤어요, 웃는 거 봤어요 아, 그러다가 피키봉은 맞아요 <웃음> 야피키봉면 다행이지 마치 나는 재미없지만 피식 이런 웃음이 새어나왔다는 건 결론은 바뀌었다 자리 바꿔주세요 너무 긴박하게 와가지고 네. 그 정신이 없는데 분명히 승식이 형이 잘 이끌어줄 거예요 그죠 승식이 형? 예! 예. 보셨죠? 다제 <김라봐> 아, 아래에 있습니다 <웃음> 우리 영상 나가고 있어요 네 저희 인사 드릴까요? 네. 뷰어 안녕하세요 링입니다 Future is now 네. 이렇게 총세 가지 버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음. 일단, 일단 우리 귀염둥이 귀염둥이 수빈이가 맡겨주네요. 우리 아기냥이 수빈이가 나와요. 우리 이 수빈이가 아, 이걸 알려주네요. 유토 피아 유토 유토 이거 먹어도 오, 돼요. 돼요? 수광이 형이 좀 새우버거 좋아하잖아요. 아, 새우, 새우, 새우 새우 새우 버거 새우 버거. 네번 해본 네가 먹고 있어. <웃음> 아니 아니 새우버거 제가 먹었어요. 해봐. 아니 새우버거 제가 먹었어요. 해봐. 시간도 오래 걸렸었고 하는데 집을 아, 못갈 뻔했죠. 집을 못갈 뻔했어요. 어 의외로 <웃음> 저희끼리 했는데 굉장히 느낌이 어, 작게도 음. 음. 음. 완성도가 네, 굉장히 네. 좋았어.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아니, 진짜, 진짜 좋은 네. 것 같고. 그러면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규예고 <웃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백현 이들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여러1111세요여러하셨습니다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들 여러분, 들은 지금 오늘의첫 M 녕를 보고 있습니다. 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버분인녕하세요요 무대를 이제 엔카르도또 만나 뵙게 됐는데 분주하게 이제 플레이의 모든 식구분들과 스태프분들과 멤버들이 성공적인 컴백 무대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마이크랑 머멀티깔 맞췄어요 아까 비교해 들고 비교해 봤는데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완벽한 도렌지로서의 그 활동이 되지 않겠나 이번 앨범에서 정말 일을 갈았거든요 앞으로의 더 많은 모습들을 기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엔카운트다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뮤뱅 음중인가뭐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국을 쭉쭉 돌면서 이제 어 계속 계속 할로 같고요. 이제 라디오 끝나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딜레이가 돼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수형이 연습한 파트는 제 파트거든요. 그래서 특별 히 열심히 하는 거 같아 요 지금. 맞아. 제 파트도 열심히 해줘야 되거든. 한세 빛나게 해줘야 돼. 계속 백업을 열심히 해주는 수형이면서 수빈아 너 같이 해. 수빈 파트인데 나이커츠 이렇게 다 쓰기잖아. 오, 이렇게 정말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오, 나도, 나도. 본방사수 해주세요. 이제 어라스의 사전 녹화가 끝나고 이제 찜다가 오후에 필리버코인 생방송이 있으니 그때그때 그때 봐요. 저희 약 10분 뒤에 공개 중입니다. 예. 네 <웃음> 이제 필리버코인 리허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이! 하하! <웃음> <웃음> 사들이 철을 털이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거지를 쓴것 같아요. 음악방송에서 처음으로 건거지 광고, 모자를 쓰게 됐습니다. 굉장히 저도 기분이 새롭고요. 멋있게 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a like like like you know you know? s t a 프 e n for a day. Boy, I can't l e a k 노래 n I n t know. I don't k n 아 w I don't know. I d o n 근데 n o w I don't k n 이거? 이게 어떻게 해? 해야지 해야지 한큼다 <목소리> 맞아. 이따가 그거 보면서 아래 이렇게 있으니까 삼각형 그거 맞춰봐. <목소리> <목소리> <웃음> 근데 또 오늘 또 수빈이가 또 이렇게 또형 뵈려고 이렇게 챙겨왔었어요. 이나에 자랑해줄라 그랬어. 우리 엘리스가 우리 선행하는 것도 알아야 되잖아. 또. 아, 저저 저, 저. 수빈이가 오늘 아침 에 조용히 오더니 또 수광이랑 저한테 형들이거 하나씩 먹어요 이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수빈이의 또 이런 선행을 또 우리 엘리스가 알아서 하는 마음을 아, 건강이 아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건강 중요하잖아요. 아유. 네. 네. 그럼 저희는 뮤직뱅크도 건강하게 멋지게 보여드리고 올테니까 내일 뵈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뮤직뱅크 PD로 뽑힌 멤버 허찬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1일 셀프캠 담당으로서 굉장히 재밌고 좀 다채로운 모습들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1일 PD 허찬 많이 기대해주세요 야승우 씨네 뭐 하고 계세요? 모니터요. 오늘 어, 안 그래도 아까 막줄 얘기하시는 것 같더니 어떤 것 같아요? 줄 맞춰야죠. 그렇죠, 그렇죠. 줄 맞춰야 대형이 맞죠. 그쵸 그렇죠. 네, 다 정신 차리세요 <웃음> <웃음> 어때요, 이번 뮤뱅 어떤 것 같아요? 이번 뮤뱅이요? 예. 네. 멋있어요. <웃음> 산업. 아직 산업도 안 했는데. 그렇죠. 네. 아 알겠어. 밥 먹다 말고. 지금 아 지금 아아밥 먹고 이렇게 열정. 이일정을 기억해주세요. 우리 또 팬분들이 높게 살 거예요. 오늘 좀 이따 봐요. 파이팅안 그래도 저희 장안의 화제예요. 병찬이와 세준이의 달리기가 킬링포인트잖아요. 네. <웃음> 근데 <웃음> 그 모습이 멋있다고 난리가 났어요. 달리기요? 네. 되게. 어, 안무셈 너무해요. 반응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장안의 화제예요. 가자기나 네. 저희 안무가 쉬지 않잖아요. 그쵸. 계속, 계속 팔다리를 춤을 추잖아요. 이제 데미드 달리기로유산소는 느낌이랄까. 음. 그래서 뭔가 데미드 달리기 할때 굉장히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수빈 씨. 안녕하세요. 아, 예,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네. 어, 자, 자, 오늘, 어,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오늘 뮤즈뱅크 아, 뮤즈뱅크 첫째 주. 네. 오늘 어때요? 소감 한번 해줘요. 어 일단은 저희가 어제 멋진 스케줄을 하고 오늘 또 이틀 차인데요. 그렇죠. 조금 졸려. 요 조금 졸려요? 조금 졸려요? 음? 아, 아 오늘을 위해서 뭐 필살기를 준비했다는가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럼요. 저희 아유, 필살기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요. 저희 와라셋 그리고 필리버코인에서 체킹 해주세요. 오케이 그럼 조금 있다 체킹 해볼게요. 네 그럼 저희 좀 있으면. 시작해요. 와라 셋! 무대를 하러 갈것 같습니다. 예! 화이팅! <목소리> 승식 씨! 예예. 예. 승식 씨! 예예. 예, 예. 소감 한 마디 해주세요. 오늘 기분이 어때요? 오늘 아주 좋아요. 어제 또 M 카를 했잖아요? 예. 어제 M 카 모니터를 하고 예. 많은 것도 깨달았습니다. 5월 깨달았죠? 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아, 화이팅 하겠구나. 네. 아... 좀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예, 고생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유,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습니다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어, 고생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늘, 오늘 뮤직뱅크 1일 PD로 이렇게 엔딩을 마무리하게 됐는데 네. 저희 사전 녹화 정말 네. 잘 찍었죠? 네. 네. 그러면 우리 수빈이랑 같이 엔딩 한번 해볼까요? 일로 어, 어, 어, 어, 와봐요. 어. <S> 네, <S> 여러분들 <S> 저희가 와라셋 산업을 마치고 왔습니다. 와, 이제 저희 생방 실리버클을 앞두고 있는데 네. 저희 정말 사드 목과 잘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 팬분들 정말 많이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 오늘 뮤직뱅크 이렇게 1일피드로 오늘 마무리를 짓게 됐는데 소감 네. 한 마디 해주세요. 어 일단은 찬이 형이 계속해서 중간에 찍어줬는데요. 또 기분이 색다랐어요 네, 오늘.. 앞으로도 오늘... 많이 많이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웃음> 네, 오늘 이렇게 어찌저찌해서 네.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 오늘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 저희 음방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그럼 안녕! 와라스요 산옥하러 갑니다 여러분들. 산옥 산옥 산옥 산옥 산산산 하러 가자 산옥 산 수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자. 땡스! 땡스! 파이팅! 첫 주차 첫주 수영 음악 중심 와라셋 산업을 마치고 왔어요 여러분 아침부터 웅장한 세트장에서 웅장한 무대를 했는데 라이브에 신경쓰느라 안무 같은 게좀 평소보다 좀 못한 거 같아가지고 신경이 쓰여서 플리버코인때한번만해보려고 합니다 손톱이 없나요? 어디서 찍어요? 아니 그래요? 이거 봐봐요 손백 절때 어딨지? 팬분들에게 좀 예쁜 모습 많이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살을 뺐는데, 3주 때부터는 아무래도 조금씩 먹으면서 지금은 뭐 배고픈 주에 지옥주. 아! 아, 입맛이 없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나 한번 봐볼까? 꾸비나 이거 봐. 아아 n a Anna. Anna. 지 n n 거 Anna. Anna. Anna. Anna. Anna. 최병찬! 최병찬! 최병찬! 잘먹을게 네, 네, 네, 네, 네, 네. 다, 다, 영찬. 잘 마실게. 영찬아 잘 마실게. 영찬아. 야 무슨 단 말이야 좀. 야 영찬아 잘 마실게. 야너다듣고 있는 거 알아. 웃지 마. 야, 야 웃지 말고 최동찬너 웃고 지 나오는 척하지 마. 빨리 나와. 커피 잘 마실게. 어. 수빈아, 경찬이한테 한 마디 해줘. 경찬아 잘 마실게. 아 지금 웃고 <웃음> 있다. 웃고 있다. 경찬이야. 경찬 나온다. 나온다. 지금 나온다. 나온다. 됐다. 였습니다. 부었나요? <웃음> 아까 사전만가 끝내고 조금 제가 전 후에 이제 보였으면 필리버코인 그래서 생방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론산 먹는 구론사람 아닙니까? 구론상상을 하지 마세요 구론산 안 아, 먹고 어? 닭강정국 한국, 한국, 한국, 지국 한국, 지국먹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유토피아 유토 유토 강정 먹어도 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리국설 전에 강정 먹어도 되냐고요? 입술 피어싱 하고 싶어가지고 한국, 한국, 한국, 오야슛 음. 오늘 릴리스분들이 분명 시청하시면 눈치채였으면 좋겠습니다 유둥산이에요 맞아 언제 아무것도 없는데 비컬하고 막 소아, 소아,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해줘요 따봉! 이렇게 이거 이렇게 킹! 잡은거지 뜬콸뜬콸칸 쟤가 오래 잡혀 그치 생방으로 레스고화팅 뽕팡 화팅 잘아저 올게요! 화이팅! 오늘 엔딩 무대인 거지 이제 알았어. 찢었어. 있나요? 네! 여러분들! 저희가 음악중심 첫 줄을 <웃음> 완료했습니다. 예 yeah. 와라스에서는 산옥이었고요. 필리버품에는 생방이었는데 네. 어, 오늘 조금 어, 팀에 있다면 산옥 도중에 갑자기 제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맞아요. 갑자기 갑자기 핸드마이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장황을 했지만 풀어 답게네잘 녹화를 했어 가지고 그래다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오늘 무대 어떠셨나요? 오늘 무대 정말 역시 음악 중심한 색감 너무 이뻐요. 네 맞아요. 색감도 이뻐 가지고 멤버들 비주얼도 확 사랑하는 것 같고 어, 세트장도 공장하게 네. 아주 그냥 완전 좀 고급스러운 대저택 막 그런 느낌 나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peace out, peace out. 안녕.